소핑몰. 네, 소핑몰. 네. 이게 안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용산역 인근 용문시장 골목에 있는 이조 생선국집을 방문 용문시장 골목에서 한 300m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순대국 6,000원, 특순대국 7,000원. 아, 아주 가격이 너무 착하죠? 특순대국은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말 대식가 분들도 아주 배부르게 먹었다고 하는 정도의 양이랍니다. 지금 보시는 2층은 좌식이고요. 1층은 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손님이 엄청 많은데 이날은 봄날이라서 오히려 손님이 없었다고 해요. 매일 삶아요? 매일 삶아요. 아침. 고기는 냉동하지 않고 매일 아침에 삶아서 장만하고 그 수량 그대로만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내장탕과 순대국을 시켰는데 내장탕에 서비스로 순대를 넣어 주셨어요 특이하게 순대국 만드는 곳이 길옆 밖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으로 보실 때도 깨끗하죠 순대도 오늘은 서비스로 조금 주셨습니다 순대 자르는 걸 보고 저는 원래 같이 나오는 메뉴인 줄 알고 눈치 없이 꼬다리 쪽도 달라고 했어요. 짜잔! 순대국과 내장탕 등장! 정말이야 우리 사장님 이렇게 서비스드리라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순대 지금 맛있을 거요 복날이라고 서비스로 아, 순대도 어, 더 주셨어요. 와 내장 거. 많이 들어, 간거봐순대국입니다 정말 엄청난 양에 네? 깜짝 놀라고 나요 많았다니까요. 정피와제 <웃음> 메뉴가 바뀌네 이거는 내장탕. 와, 장 오소리 감투랑 오소리 감투가 뭐야? 이게 오소리 감투 아닌가 아닌가? 오소리 감투. 아, 메고 없어요. 장실에좀 틀어 가요 곱창이랑 순대도 서비스로 넣어 주셨다. <웃음> 국물보다 건더기가 더 많은 순대국과 내장탕입니다. 를 보겠습니다. 셔! <웃음> 깍두기가 엄청 셨어요. 하지만 아, 입맛을 맛있어. 자극하는 음. 맛이랍니다. 입만 아, 타면 되겠어. 말이 필요 없는 국물 맛이에요. 간을 맞추느라고 새우젓 국물을 조금 더 넣었어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순대국 먹으려고 응. 일부러 점심 안 먹었는데요. 이날 순대국 건더기만 건져 먹다가 밥도 반공기도 못 먹었어요. 그만큼 양이 많답니다. 밥에다가 얘는 새우젓이 아닌 것 같은데 새우젓 같기도 하고 뭔가 살짝 기분 나쁘게 생겼으니까 숨겨서 어, 숨겨지지가 않네 더큰 걸로 숨겨서 새우젓에 생선이 들어가 있었으면 그게 더 횡재한 거 아닌가요? 아. 짜잔 한장 청명한 소리 <웃음> 짠 음. 잘 먹는 걸로, 우리 정피디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정필이 콧구멍좀 보세요. 음. 맛있으면 콧구멍이 점점 커진답니다. 이 조합이 제일 네? 한참 먹은 것 같은데. 아직도 처음 나온 그대로인 것 같아요. 줄어들지 않는 예. 파스푼 같다랄까요? 국물이 다대기가 진짜 적당하게 들어가서 맛있어. 너왜 새우젓 내꺼에 찍어먹어 니꺼에 네 찍어먹어 이 <웃음> 자식아. 머리콩이 좀멋좀 보자. 먹어, 자, 자, 자, 자, 자, 좀 자, 자, 먹어 <목소리> 양이 많아가지고, 음. 특식 자, 면 완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가끔 네가 싸우는 게이집 거야? 응. 응. 끝났을 때 내가 왔잖아. 아, 그 서비스로 넣어주신 순대. 음, 네. 네. 네. 네. 네. 내장탕에는 고추. 순대가 서비스로 들어가져 있어요. 되게 맵겠다. 음. 명고추야 응. <웃음> 잠깐. 이 크기 무엇? 뭐. 대빵만한 <웃음> 것입니다. 짜. 좁지만 깔끔한 화장실 주차시설은 따로 없지만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몇대 정도는 될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뒷판에 후식이 있습니다 2차로 어묵꼬치가 용문시장 내에서 아주 유명하다는 곳으로 갔어요. 사실 옆에 입을 아저씨가 저희한테 알려준 곳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랑 그 아저씨랑 함께 부산 어묵으로 갔는데요. 이 집이 정말 대박집이라고 합니다. 순댓국 때문에 배가 터지는 줄 알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정필이는 한번 맛을 봤습니다. 날은 깔끔하고 괜찮았다고 해요. 우장만 돼요? 네, 네. 네. 어... 안 <목소리>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목소리> 구독, 꾸 <목소리>